오늘은 물농도와 몰랄농도에 물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전에 화학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짧게 보고 갈게요. 화학적 분석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이에요. 보면 정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물질이 있어요. 미지의 시료가 있어요. 이 미지의 시료에 어떤 것이 들어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성 분석이고 이 미지의 시료에 얼마만큼이 들어 있냐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정량 분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해줄 몰 농도와 몰랄 농도는 바로 이 정량 분석 안에 속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몰 농도와 몰랄 농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비커 안에 어떠한 용액이 있고 어떠한 시료를 용액에 넣어서 녹여 주려고 해요. 이때 시료를 녹이는 용액을 우리는 용매라고 하고 용액 안에 녹아 들어가는 이 시료를 바로 용제라고 합니다. 이용제는 고체가 될수 있고 액체에 녹는 또 다른 액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몰 농도는 우선 기호로 C라고 나타내고 몰랄 농도는 소문자 M으로 나타냅니다. 다음과 같이 몰 농도는 용매의 부피 분의 용제의 몰수이고 이것을 단위로 나타낼 경우 반드시 용매의 부피는 리터로 나타내고 용제의 몰수는 뭘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1리터의 용매 안에 1몰에 용제가 들어 있을 경우 우리는 1몰이라고 적어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몰랄 농도를 한번 볼게요. 몰 농도와 몰랄 농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분모에서는 용매의 부피가 아닌 용매의 질량이 사용된다는 것이고 분자는 똑같이 용제의 몰수가 사용이 돼요. 단위를 나타내게 된다면 kg 분의 몰이 됩니다. 그래서 1kg 매, 용매 안에 1몰에 용제가 녹아 있다면 1 소문자 m의 단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어떤 용액에 똑같은 몰수의 용제가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용매는 액체이기 때문에 부피와 질량이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몰 농도와 몰랄 농도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몰농도와 몰랄농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37.0%의 염산의 몰농도와 몰랄농도를 구해라. 염산의 밀도는 1.19gmL이다. 우선 몰농도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염산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는 37%의 염산과 염산의 밀도가 나와있어요. 염산의 밀도에서 우리는 1ml 안에 1.19g의 염산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근데 앞전에서 말했듯이 용매의 부피는 리터의 단위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1리터 안에 염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1ml 는 10에 마이너스 3리터 이고 염산은 1.19g 들어있기 때문에 총 1190g의 염산이 1리터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37%의 염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중 37%의 염산을 구하게 되면 총 440.3g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에 나와있는 몰 농도 총 1리터 안에는 440.3g의 염산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이거의 몰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몰은 몰 질량분의 질량이고 염산의 몰 질량은 총3 6 3 g 4, 6, 2g per mol이고 440.3g의 염산이 용매에 녹아있기 때문에 대 질량 단위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12.07 m o 이 됩니다. 그렇다면 용매는 우리가 1리터였으니까 1리터 분의 12.07 m o 은즉 12.07 m o 이고 대문자 m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은 몰랄 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몰랄 농도를 구하는 식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37%의 염산의 몰랄 농도이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 37%의 염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수용액에 염산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염산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총 질량이 100g일 때 염산은 37g, 즉 수용액은 100g-37g인 63g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몰랄 농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염산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37g이라는 값을 취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구했듯이 염산의 몰질량은 36.462g per m o 이고 37g이기 때문에 g 단위는 서로 약분이 되고 총 1.01 몰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본 것처럼 수용액에서 63g이지만 우리가 몰랄 농도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kg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kg분의 구해준 몰수를 적어주면 다음과 같고 답은 16.03 몰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단위는 소문자 m을 적어주면 됩니다.